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이 이동한다 부의 이동 이것을 금리 인상과 전쟁과 결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전쟁 때문에 금리 인상은 살짝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하지만 사실 전쟁은 일시적인 것이고 금리는 전쟁보다 훨씬 길게 더 깊게 많이 넓게 영향을 미칠 요인이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경제에서 돈이 이동하는 것은 엄청난, 가장 본질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오늘 돈이 이동한다. 금리 인상과 전쟁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단기는 여기서 한 1, 2년 정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때로부터 한 1, 2년 정도.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좋다는 겁니다. 경제가 좋으니까 돈을 빨아들여, 돈을 흡수해서 유동성을 축소하는 거죠. 유동성을 축소해도 경제가 괜찮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뒤집어 이야기하면 경제가 좋다는 것 그래서 금리가 인상하는 한 1, 2년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좋다는 것 그런데 이게 계속 금리가 오르면 즉 중장기 금리 인상 이후에 2, 3년 예컨대 한 2, 3년 이후가 되면 경기 침체가 가까워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경제는 거품이 있죠 오르다가 떨어지고 순환, 오르다가 떨어지고 계속 사이클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경제가 좋다는 건데 단기적으로 그것이 계속 금리가 오르면 계속 좋기만 할까요? 어느 정도 한계점에 이르고 다시 떨어지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이후에 중장기적으로는 경기침체가 가까워졌다. 즉 정점이 가까워졌다. 그 이야기는 떨어질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로 금리 인상. 어, 연준, 미국 연준에서 우리나라는 뭐 지난해부터 금리를 올렸고, 선제적으로. 자, 그런데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고, 미국 금리 인상이 기준이죠. 미국 금리 인상은 이번 3월 달에 0.25%를 올리겠다고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식은 항상 올랐다. 자, 지금 그림에 보시면 이 까만 선이 주가 지수, 미국 주가 지수로 보시면 되고, 아래에 있는 파란 선이 기준금리입니다. 자, 기준금리가 이렇게 오를 때 주가 지수는 항상 올랐습니다. 그렇죠? 자, 또 기준금리가 자, 이 국면에서도 올랐을 때도 주가 지수는 올랐죠. 자, 이 국면에서 올랐을 때도 주가 지수는 올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상 때는 주식은 항상 올랐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물론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하루이틀, 그 순간에는 변동성이 오히려 하락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나 그것은 뭐알수 없겠지만 그런데 첫 번째 금리 인상 때는 주식은 항상 오르더라. 또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좋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식은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 금리가 계속 오르면, 금리 인상하는 횟수가 계속 많아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는 가까워진다. 자 경기 침체가 왜 가까워질까요? 금리가 계속 오르면 시중에 돈이 부족해지죠. 돈 가뭄. 그러면 돈을 빌리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죠. 개인도 마찬가지, 대출 금리도 오르고 기업들도 조달 금리가 오르죠.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이고 또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자처분 소득 돈을 소비에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오르면 경기 침체가 가까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가 오를 때 경기 침체가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체로 뭐 신규 채용률 기업 그다음에 일자리를 잃은 실업률 그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채권 금리라고 해서 어 주로 기업들 회사채를 발행할 때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하일드 채권 금리, 그 가운데서 신용 위험이 조금 낮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얼마나 가파르게 오르느냐 이런 것들도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고 또 경기 선행 지표, 후행 지표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포함되고 그 다음에 주택 구매 지수, 어, 주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느냐 이것도 어, 경기 침체 지표를 확인하는 중요한 어, 지표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또 신년물과 이년물 장기채와 단기채 금리차가 얼마나 우리가 서프레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벌어지느냐 크게 벌어질수록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적고 이 금리차가 가까워질수록 장기 경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진다 불안해진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같은 지표들도 아직 경기침체가 본격화되었다 자 이런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부 일부 조금 지표들이 바뀌고는 있으나 경기침체로 본격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 음, 그러면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식은 오르고 또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는 경제가 좋다는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수 있을까요? 지금은 투자할 때라는 거죠. 자, 몇 가지, 한네 가지 정도. 첫 번째, 첫 번째 금리 인상 항상 올랐다. 그렇죠? 두 번째, 금리 인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네?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상 때는 금리가 올랐다. 자, 세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래 3월달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0.5를 올리겠다는 라 가능성이 꽤 높았는데 이 전쟁 때문에 그 속도, 금리 인상폭을 낮췄습니다. 0.25 정도로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 이것도 경제 주식 시장에는 좋은 호재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자어 전쟁이 끝나겠죠 그 무렵과 또 금리 인상 시기 그 무렵과 첫 번째 그 다음에 어 위드 코로나가 다마무리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투자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환경들이 갖추어지는 셈이죠 자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까 이것 또한 궁금증이죠 자첫 번째는 낙폭이 과대한 미국 주식 그동안 미국 주식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많이 떨어졌죠 그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면 그만큼 다시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죠 낙폭과대 미국 주식 또 미국 주식 관련된 ETF라든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낙수효과 자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다 이 정도의 갭은 발생했지만 떨어지기 이전을 기준으로 하면 정점에 도달해 있다. 물론 더 오를 수 있으나, 저 때까지, 지금까지 오르는 그 폭은 제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정점인 경제가 낙수효가 아시아 신흥국, 특히 중국, 중국은 오히려 부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위안화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등등을 보면 아시아 신흥국에 좀 관심을 가지시라. 즉, 낙폭과 대 미국 주식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단기적인 관점이고, 그 이후에는 아시아 신흥국 쪽에 비중을 좀 늘리는 것이 좋겠다. 자, 세 번째, 전쟁 후유증 물류 대란을 기억하십시오. 자, 전쟁 후유증 물류 대란을 기억한다면, 아무래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먼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조업처럼 물류 대란이 공급이 좀 원활해져야 만들 수,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반도체도 먼저 공급이 돼 요즘 모든 제품에는 반도체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공급이 조금 원활해진다져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서비스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제조업이 아닐까? 물론, 그, 어, 시차는 알수 없으나, 대체로, 이제, 순수를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위드 코로나 관련. 위드 코로나 관련은, 아무래도, 엔터 쪽의 서비스업, 예컨대 공연이나 영화, 그 다음에, 제조업, 이쪽도 관련이 되어 있겠고, 여행, 그죠? 숙박, 이런 쪽도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어디에 투자할까? 어쨌든, 지금은 투자할 때다. 어디에 투자할까는 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 2, 3, 4번을 조금 유념해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의 이동 금리 인상과 전쟁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혹시 문의사항이 있다면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에 내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